자 님들 어, 제가 좀비 대전 공략을 해 드릴건데 이거 개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막는 사이 먼저 가야돼 막는 사람이 먼저 가야돼 막는, 가야 막는 사람이 먼저 가야돼 차님 수공 땡 어, 어. 내가 이김 어, 이김 응 내가 더 먼저, 마, 먼저 가 총알 아껴야돼 누가 먼저 가야돼 샷건이 때려 샷건 맞아, 아니 진짜 너네는 좀 너네 좀 막아 미안한데 너네 좀 막아 샷건이 막아봐 라이플 하나랑 샷건이 지금 막아봐 님들 던지지마요 유자 인간 분들은 죽지 마요, 죽지 마요. 그럼 지니까. 일단 미 막아. 쟤 캐피가 지금 무캐피 어, 가지고. 그 사람이 무세요아니 막아야지 다크리스 못한 사람이. 야, 대. 수고용. 야, 대. 라이플 먹은 사람이 막아야 돼. 끝났다. 끝났다. 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빗면으로 이렇게 달려주시면 떨어집니다. 네. 그냥 막. 이렇게 하는 하면... 그냥 아, 아드비스 라이프. 사람이... 어. 얘다, 얘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여기 들어오면... 뒤로 막아, 막아주세요. 쓰레기 벌레질 아니, 아니 막는? 라 급하게 하지 마. 아니 라이플 들고 캡피가 한번, 잘하나 네, 캐피가 한번 그잘 하나 봅시다. 네캡피가 한번 잘 하나 봅시다. 방금자 이렇게 좀 초반에는 <놀람이 놀람이> <내가> <놀람이> <놀람이> <놀람이> 이렇게유저분들이라이프를 <놀람이> 들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이깁니다. 허피 <웃음> 나는거 봐 미친 총알할게요 총알할게요 총알할게요 님들 님들 님들 제가 막을게요 막을게요 가세요 막아 막아 우리가 막아 우리 아, 막을게요 가세요 뭐. 가세요 가가가 가, 가. 얘들아 가들가어 <웃음> 님들 가요 안 되면 가 50% 차면 가 50% 차면 아난난 난난 70% 가, 때 가, 가니까 이제 가야 돼. 자 보통 이렇게 막다가 한 2쯤 차면 가야 됩니다 자 2쯤 차면 진짜 아슬아슬하게 네.. 아 진짜는 아니고 좀 아슬아슬하게 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깰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시면 오른쪽에 여기 벽을 뚫어주세요. 여기 벽을 뚫어주세요 일단. 그리고 여기 사다리도 뭐지? 어 보겠네. 어 보겠네. 어 보겠네. 여기, 여기 원래 있거든요. 이렇게 세림 내가 어야 이거 필승 각인데? 이 <웃음> 필승 아, 야, 각인데? 아, 뭐, 아니, 다다 아니 나 가야지, 너 퇴워리였어. 아 아니 다리가 다 열리면 가야지. 다리가 다 열리면 가. 아니. 먼저 가지 말고 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잘하니까 냅둬 뭐, 봐. 봐 봐. 저렇게 잘해 돼, 잘해, 그래, 잘해 잘해. 잘했어, 자, 이렇게 두 개씩 넘을 수 있어요. 이거 참여 이거 가야 돼요. 자, 준비가, 그리고 이게, 왼쪽으로 이,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편하게 갈수 있어요. 편하게. 이거 왜안 밟으냐? 이거 왜안 밟아? 이렇게 달리고 점프. 달리고 이쪽으로 달리고 점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쉽죠? 많이 살았는데. 많이 살았어 이번에. 많이 살았어. 이거 이겨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거. 다 라이프야. 우리 팀들이 다쏘고 있죠. 통화하요 뭐 이렇게 총알은 조금 아끼면서 만나 이거 세명 반대로 놓자 여기서는 바, 바, 조금 조금 막. 이건 빛면으로 오른쪽을 살짝 이거는 바로 돌려 주셔야 돼. 바로 아, 오른쪽으로 아, 돌려주세요. 아, 이거는 바로 가자 여기서, 아, 아, 자, 여기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야쿠사 하나만 먹어 하나만 먹어. 바로 초자자자 여기서 도와주셔야 돼. 나 하나만 먹었어 아이, 아니, 나. 통화, 아니, 나 하나만 먹었어. 아, 나 천만 먹을 거다. 진짜 천만, 천만. 나랑 천만은 진짜 양심껏 하나 넘사. 아, 이게 어쩌고 하 하나 먹었어, 마, 참... 천천천 아, 하나 먹었어. 얘네 얘는... 아니, 아니 내가 두개 먹을 수도 있겠, 있는데 내가 하나 먹었어 나는. 내내 눈은 하나를 먹었어. 두 개를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먹었어 물통 슈팡 많이 해도 슈 많이 해도. 자 여기서 달려요. 그러다가 달리다가 여기쯤에서 점프. 자 여기 다 먹고. 빨리 빨리 빨리. 그거 점프. <웃음> 얘들, <웃음> 얘들, <웃음> 얘들, <웃음> 얘들. 자 여기서는 전혀 없어. <웃음> 얘들, 얘들, <웃음> 개불쌍해. 애들 길망이다. 초월이야. 애들 길망, 애들 길망, <웃음> 애들 길망, 길망. 아까방 <웃음> <웃음> 아 열한 <웃음> 발다. <웃음> 아, 아, 여기서 두 개방을 찌르. 내두 개방을 찌르. 그래. 뭐야? 안돼. 자 여기서 조금 더 막아요. 아, 한 명이, 아, 가, 몇 오케이. 명이 가니까 조금 더 막아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조금만 더 막아. 야야 이제 조금 뒤로 빼면서 이제 콜라. 뒤로 콜라. 빼면서 뒤로 빼면서 조금 쏴쏴쏴 뒤로 빼면서 쏴 자자 갑니다 이렇게 점프 나, 나, 안 한다. 한다. 해도 타져요 자갑니다준비겠다 아, 빨리 가 빨리 빨리 아, 좀나 총알 좀나 총알 좀 없어 나 총알 하나도 없어빨리나 총알 하나도 없다 나나 총알 내가 먹게 자 여기 됐고요 나 총알 내가 먹게 내총 하나도 없다 나저거방해해주고 방해해주고 방해주 총알 하나도 없다 뭐야, 청알이 없어. 빨리 들어. 나청알이 없어. 나청아이 없어. 나좀나와야다나아해줍니다 말아달려, 말아달려, 말아달려. 오케이, 이미 쓰면 늦었으니까 뒤에 막을 준비. 아, 어디가 뭐, 어디로 올라? 어디로 올라 이거? 아, 어, 안녕. 아, 아, 아, 뭐야? 아이 한 명씩 가라고 바보들아. 아. 진짜. 도리야. 아, 뭐야? 미안하다. 왜? 미안하다, 도리야. 도리야. 아니야 아니야. 한 명씩 가 대박. 도리야 미안하다. 빠려. 도리. 도리야 미안하다. 형. <놀람> 예, 좀, 아, 네. 네. 한 명씩 가라고 진짜. 어, 어, 여기 뭐냐? 느낌 같 여기 뭐예요? 일단은 아봤다안아 나가는 데사람 너무 많아 알아봤다. 아, 지 마. 해이 아. 가자! 야야야야내 말을 싫어 아 야야야야 내, 내.. 내 말을 싫어요 라이플 쟤왜안 죽었다 넌 죽었다 넌 죽었다 넌 죽었다 잡았다쟤 뭐야 넌 죽었다, 넌 죽었다. 넌 죽었다. 넌 죽었다. 넌... 네, 나이스 와 정말 살았다 님들 얘도! <웃음> 와 얘도래 와 와, 어, 얘도래. 와. 순위 봅시다, 오, 순위. <웃음> 저거 왜 닿지? <땄지? 웃음> 이거 개나소나 다 1등 주는 것 같은데, 어, 탈출하면? 개나소나 다1등해 어. 아. 깼네. 휴. 와, 진짜